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포인트, 그 다음에 리스트, 포인트 리스트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리드, 포인트 그리드, 그 다음에 커브를 공부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서피스도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뷰랩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를 해보죠.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벡터를 가지고 커브를 컨스트럭트하고 컨... 커브를 가지고 서피스를 콘스트럭트 하고, 또서피스를 가지고, 이제 닫힌 뷰랩, 그러니까, 클로즈드 서피스를 만드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크로즈드 폴리 서피스가될수 있겠죠.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우선은 그라소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아주 간단한 어, 예제가 될수 있겠죠. 자, 포인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보죠. 어, 10개. 그래서 저희는 이제 X축으로 10개 포인트를 만들 건데 아, 이건 X 시리즈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텝은 한3 정도로 주고요. 네, 아, 시작점이 10개로 됐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포인트 10개를 만들어주고 이 포인트 위에다가 아, 일단 우리는 렉탱글 한번 렉탱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탱글은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X 크기와 Y 크기 이거 지금 딱 보니까 도메인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또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건 이제 필렛 값이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일단은 만들어보죠. 이렇게 파플레이 시키니까 각각의 포인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어, 이렇게 자각형이 만들어졌죠. 탱글이 해보죠. 이것도 도메인 해가지고 어, 투, 1D 도메인이죠. 여기, construct domain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줘보죠. 그러면 얘는 0부터 1이니까, 이렇게 x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 1.000을 주는데, 얘가, 아, 가령 마이너스 값이야. 자, 얘는 0으로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로 가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x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u 플누 넘버가 있을 거예요. 매스에 자매스로 가보죠. 매스에앱솔루트를 주면은 이제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 어, 멀티플라이가 바로 되나? 해볼까요 멀티플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y에 주고 얘는 2.000으로 줘가지고 두배로 아. 도메인은 바로 멀티플라이가 안되네요 그렇죠? 멀티플라이가 안되니까 그러면 뭐 하나 또 만들어주죠 이런식으로 동일하게 하나 또 만들어주고 y에다가 주고 아 여기에서 멀티플라이를 으? 멀티플라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얘는 아, 이만큼 줘서 이렇게 그렇죠. 그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항상 이제 두배레시쇼가 유지가 되겠죠. 네. 그 그러니까 얘는 1부터 0까지 하나의, 하나의 이 거리를 재면, 앱솔룸버로 앱솔루트 넘버로 반대편의 도메인도 이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의두 배의 시오로 혹은 뭐세 배, 네 배, 다섯 배. 뭐 나중에 뭐 디스턴스나 다른 그 외부의 데이터들, 뭐 벽체가 있다거나 태양빛이 들어온다던가, 뭐 오프닝이 얼마 큰 데다던가, 뭐 이런 외부의 데이터들을 끌고 와가지고 또 이제 링크를 걸면, 또 다른 파라미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할 때 방법으로 쓰면 될것 같고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패널을 만들었어요. 아, 패널이 아니지. 렉탱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커브니까. 포인트를 익스트루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커브를 이렇게 익스트루드하고 벡터는 유, 유닛 벡터 G벡터로 주고 어...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또 이제 코사인을 한번 줘보죠. 코사인을 하나 주는데, 이 리스트에 그 X만큼 코사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코사인파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벽차가 마이너스가 될순 없잖아요. 여긴 기다 그라운드를 지로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에디션을 해주면 되는데, 에디션을 얼마를주냐면은 예를 들면 5정도만 이렇게 해주죠. 5 그럼 이렇게 5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코사인 커브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 갭을 좀더 크게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 멀티, 멀티플라이를 해주면 되죠. 멀티플케이션을 이렇게 해주고 또 얘를 주고 얘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오퍼레이션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단 코사인 값을 가져와요. 얘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겠죠. 여기서 멀티플라이를 주니까 값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 값에다가 옵셋 값을 주는 거예요. 그죠 z축으로 이만큼 올라가라. 아니면 옵셋 값을 이런 식으로 준 거죠. 지금 제가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지금 마구잡이로 그냥 사인, 코사인, 뭐 디스턴스 이런 거 쓰는데 이제 올바른 방법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이언시스를 하거나 좀 의미 있는 외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의미 있는 설계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고 구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렉탱글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캡을 씌우면 되죠. 캡을 씌우게 되면 비로소 이제 완벽하게 비렙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비렙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다 크로스드 비렙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거죠. 렉탱글을 그리고 익스트루를 한다. 마치 기둥 만든 건데 제가 파라미터를좀 다양하게 줬죠. 자 이거를 한번 C샵코딩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이건, 이건 어렵지 않을거예요 아마 튜토리얼 진짜 가장 간단한 <웃음> 그 포인트부터 포인트부터 자 이렇게 포인트부터 뷰렉까지 가장 간단한 튜토리얼 중에 하나인데 한번 그 C샵코드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들이 서로 왔다갔다 하고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자 C샵 해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 파라미터를 다 빼보죠. 우선은 자 여기도 아 인터벌, 아, n 넘버로 그냥 또 가죠. n 넘버로 가고 이거는 전체 카운트로 가고. 그래서 c는 c, 그다음에 n은 m. 자 이렇게 들어가 주고 시작을 해보죠. n 둘다 인터벌이 아첫 번째 거는 더블이 될수 있겠고 왜냐면 얘는 이제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카운트니까. 인티저가 되야 겠죠 자 제가 이제 좀 프로시저하게 쭉좀복잡하게하나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요 리스트 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자 그러면은 for 해서 int i는 0 i는 어, c만큼 가면 되겠죠 c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i 자 왔어요 그 다음 여기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 넘버를 담을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좀 약간 다른 어프로치에요 제가 그전거는 인터벌을계산해고 바로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시리즈 하나 만들고, 포인트 만들고 이런식으로 좀 리니어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서 더블, 더블 해보고 그 다음에 시리즈, 시리즈 하나 만들어주고 equal uh, new list uh, double 이렇게 okay. 좀더익스플리스하게 해보죠. series-list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어... 여기에서 add를 시켜주면 되겠죠. 뭐를? i를. 근데 지금 여기 스텝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주면 더 편하겠죠. i 플러스 3 네? 음, 아 잘못됐다. 아, 아니다. 이 i는 i만큼 가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겠네요. 그... 요인터벌 만큼 가는 거니까. 3 해주고, 한 보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보면은, 0, 3, 6 해가지고 27까지 쭉 숫자가 나오죠. 자, 우리도 한번 보죠. 커브 해가지고, 음, 오. 자, 잘해야 돼요. 이걸 오케이 일젤 나중에 해주고, 갖고 와서. 그 다음에, A는, series list. 해주고, 닫아주면, 자, 똑같이 나왔죠. 9개, 인덱스 9, 인덱스, 인덱스 10번째죠. 10번째 27, 여기도 27. 자, 우린 리스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만들었죠. 그럼 이제 또 동일하게 가면 되죠. 요번에 for each 써보죠. for each 구문을 썼는데, for each가, 뭐야, 처음에는 더블, 어, 더블이죠. 더블이어서, 어, x 값이라고 주죠. x 값이라고 주고, in series.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가까이 시리즈가 X에 이제 복사가 되겠죠. 복사 돼서 X가 오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 3D에서 P 한 다음에 U 포인트 3D 한 다음에 X 0,0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담아야 되니까 아 귀찮다. 하 아, 이거 카피를 하고 포인트 3D 다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PTS로 들어가면 되고 PTS. 그 다음에 PTS. add 해가지고, <웃음> add를 필요해 주고, 요거는 A를 PTS로 넣어 줘보죠. 오케이 하게 되면, 포인트가 나오죠. 동일한 포인트죠. 두개다 찍어 봤을 때, 요거요거 요거.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은 중 먹기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만, 저보다 더잘 하셔야 돼요. 다라락다라락 다라락 나올 수 있게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렉탱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두번째로는 이제 또또 또 저는 for each로 또갈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pts로 갖고 올거예요 요렇게 얘는 뭐야 포인트 3d로 가져와야 되죠 포인트 3d 해서 p로 갖고 오고 이제 우리는 p가 아 이제 거기다 populate 할거예요그 rectangle을 그러면 new 해서 rectangle이 있는지 보죠 자, rectangle 3d라고 있고 컴마를 넣어준 다음에, 플레인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밑으로 내려보면은, 플레인 대신에 포인트가 될것 같긴 한데, 어... 한번 해보죠. 예, 여기서 p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10, 아, 0.5, 0.75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렉탱글 3D니까 동일하게 메모리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r 리티라고 넣어주고, 렉트라고 넣어준 다음에, 동일하게도 카피해서 복사. 이건 일단, 닫아주고, 아, 여기는 rects라고 해주고, add rect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rects, 이렇게. 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제 에러가 떴네요. 이제 에러, 에러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 보시면은, 지금, 여러 문제에도 돌아왔네요. 좀 76번째, 75번째. 아, 오케이. 일단은 너무 이 복붙, 복사 붙여넣기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권장하진 않는데 저는 일단 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 그다음에 될거 보면은 포인트 3D가 플레인으로 컨버터가 안 된다고 나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3D도 플레인이나 더블이 지금 8메터가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플레인 하나 만들죠 뭐 플레인 하나 만들어주고 p l 이라고 놔주고 new 플레인해서 한번 열어보죠 자 오케이 오케이 다 좋습니다 자 플레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y z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 벡터 y축 벡터 z축 벡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걸로 따라가보죠. 그, 오리진을 주고, 노멀 벡터 주는 걸로. 노멀 벡터는 이제, z 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p 주고, 그 다음에, new 해서, 아,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죠. 근데, 벡터는 뭐냐? 0,0,0, 0, 1로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로 향해 있는, 우리 어차피 위로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어, 아, 프렌트셋을 닫아주고 커마를 쳐줘야겠죠. 왜냐면 가로는 열었,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여기도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빼요. 밖으로. 아난 도무지 이렇게 헷갈린다. 그러면 빼요. 익숙해질 때까지. 벡터 3D로 해주고 V로 한 다음에 노말 벡터로 해준 다음에 U 해서 다시 또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B 노말 벡터 해주고 이 플레인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플레이 해보면 오,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굿굿, 자, 나왔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줬냐면 그... 아, 그냥 도메인 두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한번 컨트롤 해보죠. 아... 그냥 상수로 할게요. 이 만들고 하기 귀찮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직접 해보세요. 우리 여기서 그냥 이거 넘버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그... 여기서 제가 그냥 상수로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안 빼고. 만약에 제가, width를 만약에, 뭐, 더블로 해가지고, 1을 줄 거야. 1. 뭐1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더블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아, 어, length는, 아, 어, 얘는 뭐 1.5로 주죠. 이렇게. 주로 지금 중심점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잠깐만요. 이게 위스 랭스니까, 아, 잠깐만요. 지워보죠.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더블이랑 하이 들어오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바로 넣어될것 같네요. 위스랑 네. 랭스를, 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1.51 들어왔네요 바로 들어왔네요. 뭐 복잡한, 다른 뭐, 칼큘레이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완성했습니다. 뭐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리스트 만든 거, 아, 리스트 만든 거고 포인트 만든 거고 포인트에다 가 매탱글 파퓰레이션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일단 o k 를 눌러 주고 그다음 뭐 했나요? 아, 익스트루드 했죠. 자, 익스트루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익스트루드는 자, 볼게요. 라인오 m 오메트리에 익스트루드가 있나? 익스트루전이 있는데, 잠깐만요. V랩에, V랩에, 아. 이 네임스페이스랑 펑션을 다 외워놓으면 좋은데, 뭐, 사실 저도 뭐 이거 다 외워놓고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찾아봐야죠. 자, 봅시다. 아, 크리에이트 익스트루전. 오케이. 어, 여기 있네요. 지금 보니까 커브 프로파일 나오고 오른쪽 보이시죠? 퍼블릭 스 i 틱 그 전체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마우스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서 아, 움직여 볼까요? 어, 된다. 스태틱이죠. 자 이거는 지금 펑션 이름이 Create Extrusion이고 어, 파라미터는 뭘 넘겨야 되냐면 c u 로 프로파일을 넘겨야 되고 벡터로 디렉션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서피스가 리턴 값이 돼요. 그리고 퍼블리랑 스태틱은 뭐냐면 그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 퍼블릭은 그냥 접근이 가능한 거고 스태틱은 사실 아. 어, 다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p u b l i c 퍼블릭 아니면 아예 표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어, 다시요. 오케이. 자, 음, 네. static은 뭐냐면은 이 클래스 자체가 갖고 있는 펑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벡터 3D에서 우리는 지금 이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벡터 3D는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즉 인스턴스를 리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new 키워드를 없이 들어가면은 이 클래스 자체가 갖고 있는 내부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함수를 지금 콘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클래스 만들어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충분해요 알파벳 외우듯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의 막 철학적 기원 이런 거잘안 외우잖아요 일단 외우고 그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숫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1더기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왜 2고 1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그런 거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그 다음에 열어 놓고 음, 일단 커브를 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사실 제일 좋은 패션은 포르블도이 안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 쉽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블록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네만 따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합해서 빠르게 쓰면 되겠죠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우리는 렉탱글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렉트스를 갖다가 돌릴 건데 얘는 뭐야? 렉탱글 3D가 들어오겠죠 얘는 뭐 다시 렉트로 해주면 되고 우린 여기서 커브가 렉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넣어달라고 하니까 넣어주면 되죠. 이것도 동일하게. 자 벡터는 도울 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1하면 안되고 일단 10이라고 해주죠. 그만큼 그유니팩터 필요 없고 방향을 가리킬 거면 유니팩터면 충분한데 유니벡터라고 하면 1이 1로 노마나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실제 값을 주게 되면 은 정말 그 길이까지 다 우리가 그 벡터를 갖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서비스로 받아왔죠? 서비스로, S로 받아올게요. 그 다음에, 음, 또 이제 만들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비디오를 제가 연속으로, 시간이 없어, 세 개, 세 개, 세개 연속으로 찍고 있는데, 지금 앞에 앉아갖고, 지금 세 시간 동안, <웃음> 지금 팔자에 없는 그라소포를 또 이렇게,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 같이 보니까 의미가 있죠 저한테는 아 렉트로 하면 안되고 서피스로 할게요 자 오케이 이제 에러가 뜨겠죠 자 어떤 에러가 뜨는지 원바이 one 원으로 한번 사실 디버그가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에러에서 되게 많이 배워요 아 85번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펑션에서 에러가 나네요. 어,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 잘못됐다. 지금, 야, 너, 우리 커브 원하는데 왜 렉탱글 3D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캐스트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 캐스트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렉트를 가져와서 닷을 찍어 보면은 뭐, 투 넙스 커브 이런 거 있나 봐요. 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골치 아프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바로 그냥 여기서 투 넙스 커브를 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페라미터가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리턴은, 넙스 커브죠? 근데 넙스 커브가, 지금 얘는 커브를 달라고 하니까, 이 넙스 커브가 여기에 하위의 소속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보죠. 이렇게 해서 에러 뜨면은, 넙스, 지금 렉탱글을 넙스 커브로 바꿨고, 넙스 커브를 커브로 바꿔서 넣을 거예요. 정안 되면. 자, 됐죠? 다행히 이제, 호환이 된 거고, 자,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근데 보기엔 좀 이상한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거 에러에요. 그, 그, 뭐지. 어쨌든, 넙, 메쉬가 아닌 이상 넙스가 나오면 얘를, 그, 그, 그니까 지금 라이너도 오픈젤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디렉트스나 그러면 오픈질디렉트스 단에서 이제 얘네들을 화면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때 다시 메쉬로 바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아 커브로 보이시죠? 사실. 럭스 커브, 럭스 커브 맞아요. 근데 얘를 계속 확대해 보잖아요. 계속 확대해 보면은 제가 계속 확대해 볼게요. 계속 확대하잖아요. 아 여기서 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얘가 각이 딱딱딱 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럭스 커브를 이 커브를 만드는 그 수학적 알고리즘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프리테이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얘가 그최한으로 최대한으로 그 렌더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줌인을 했을 경우에 과거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령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로 이걸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리빌드해서 해서 어뭐 오케이 이렇게 해서 F10번 눌러가지고 다시요 리빌드 해가지고 다시요 리빌드해서 3세 어, 개, 세 개, 여섯 개, 여섯 개. 오케이. 눌러주면 F 0번 누르면 콘트롤 포인트가 뜨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켰어요 자, 여러분들, 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어, 얘가 이제 컵으로 보이지만 사실 얘를 그 어, 지금 이 화면에서 이게 렌더링이 된 거라는 거죠. 이 화면에서. 근데 사실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도 메쉬가 돼야지 화, 그 렌더링이 돼요. 그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는 다 메시화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얘를다 쪼개 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보여 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얘를 아 리메시 라는게 있어요. 리메시. 아 리플래시인가? 아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리랜던가? 어. 아, 얘가 이렇게 각지게 딱딱딱 됐을 때아 뭐였지? 리 리메신 아니고, 당연히 메신 아니고, 일단 리 모였는데, 음... 리빌드는 아니고, 리, 리프레쉬 같긴 한데, 리프레쉬랑, 리프레쉬가 느낌이 좀 비슷한데, 리프레쉬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리 모였어요. 하여튼. 봅시다. 참 세월에는 장사가 없네요. 이게 다 까먹어서 어... 아, 리필드도 아니고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라이노를 다시 또 이렇게 복습을 안해서 요즘 오케이 하여튼 여러분들 개념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이 졌을 경우에 확대돼서 각이 졌으면 이 뷰포트 안에서 다시 이 넙스 커버가 갖고 있는 이 알고리즘과 이 벌텍스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 여기서도 우리 그라스오퍼 중에서도 이거 지워보죠. 그라스오퍼 중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로우 레졸루션으로 보여줄 거냐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줌하면 보이겠죠 그만큼 빠르겠죠 여러분들 막 메쉬 엄청 복잡하고 큰 건물 같은 걸 했을 때는 로우 퀄리티로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이 퀄러리로 하게 되면 더잘 보인다 이걸 그냥 얘기해주기 위해서 <웃음> 산으로 갔는데 오케이 다시 돌아옵시다 자, 뭐, 끝났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아 얘네들이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이기 때문에, 이 뚜껑이 열려있죠.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캡, 캡을 씌워야 되는데, 캡을 이거 어떻게 씌웠더라? 자, 한번 보죠. 자, 뷰랩에서, 어 라이노, 오케이. Okay. 자, 라이노 지오메트리 뷰랩에서 뷰랩에서 캡 같은 게 있나? 오케이. Okay. 자, 이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라이노 커먼 어 도구를 한번 열어보죠. 자, 캡. 퍽치 cap 이라고 쳐볼게요. 어, 어디 있냐, 여기 cap 요거 있네요, 여기.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어, function으로 돼 있고, b 레 e 리턴 l return을 해주고, 음. 근데 왜인풋이 더블일까요? 토론의 습관만 들어올까요? 자, 한번 해보죠. 가서, 가서 한번 봐보죠 비랩에서 아까 어디였죠? 그 지오메트리에 비랩 캡플래너홀 쓰라고 있는데 바로 있으려나? 캡 비랩 캡플래너 아, 기억이 안 나나 캡플래 No. 캡이 없는데. 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약간 해서 s에다가 캡은 당연히 없겠죠. 캡은 당연히 없는데 얘를 비랩으로 바꿔주는 게 있나요? 투 비랩 같은. 거잉투 어, 비랩. 투 비랩으로 바꿔주고. 그, 잠깐만요. 이열로 보면은 그저 비랩이 리턴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인풋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아이고. 지금 인풋은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웃음> 인풋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surface.toBrab이 function이고, 그 앞에, 맨 앞에 b 랩 a b 이라고 있죠? 걔가 return value에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b 랩 a b 이라고 해주고, B라고 해볼게요, 제가. B.cap. 어, 나왔습니다. <웃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스 값은 0.01로 주죠 작게 주죠 네. 이것도 보면은 그냥 주지 말고 편차시스 열면 지금 토론스 값을 주면 리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또 다른 비랩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로 받아볼게요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bb 해서 받아도 돼요 그냥 이름은 적으니까 b고 bb 이렇게 하면은 그 히스토리를 다 저장할 수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가, 괜찮아요 어차피 오버라이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일단 에러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서피스를 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아 그냥 오케이 이거 역시 여러분들 학습하는 거니까 제가 또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자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뷰랩으로뷰랩 뷰렙 리스트로 받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서피스를 우리는 루프 할거죠. 결국 얘는 뭐야? 서피스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서피스로 가져오고 얘는 필요가 없고 그죠? 왜냐면 서피스를 여기로 담았으니까 그리고 얘는 필요 없고 좀 클린하게 코드를 만들어보죠. 세마콜론주웠고 예.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하다보면 여러분들 직관력이 생길 거예요. 어차피 그 지오메트리가 그나마의그 밥이어서 보면은 예. 그래서 어쨌든 surface 를 가져오고 그죠그 다음에 설피스가 아니라 빌랩, 비렙. 빌랩스 해가지고 넣어놓고 플레이 자 S 95번 95번은 S가 아니라 우리 여기다 B를 담아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A는 빌랩스 해가지고 세마이 콜롱 해주고 플레이를 누르면 자 드디어 크롤스드 비랩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비랩에까지 왔네요. 자 일단은 그럼 우리는 지금 이한 컴포넌트로 이런이모두의 컴플렉시티를 일단 지금 다 담은 건데 나,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코드를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소스 코드를 갖고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풀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단위 이 단위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관리해 보세요. 사실 스크립팅을 짠다는 거는 코딩을 한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재사용성이에요. 재사용성.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한땀한 한 땀인데 이걸 어떻게 좀그 컴퓨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오토캐드가 그렇죠. 거의 뭐 몇십 명의 사람을 대체하고 또 웹이시 또 오토캐드 몇십 명을 대체하고 코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서 일단은 이제 V랩으로 끝냈고요 음, 아, 이거를 못했네. 그 Z축으로, 코사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벡터에서 아까 전에 그냥 10 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그 동일하게 여기서 똑같이 그 X값을 쭉 갖고 올때 코사인을, 밸류를 찾는 거죠. 10을 넣어서.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노멀라이즈된 밸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값이 작기 때문에 그 스케일을 해주고 스케일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니까 그걸 옵셋으로 z 축으로 올려주자 그것만 인플리멘테이션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놔둘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번엔 약간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한번 써봐요 우리가 그 이렇게 주어진 커브가 있다고 전제를 깔아봐요 자 이렇게 주어진 커브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이 커브에서 자 일단 커브를 갖고 오고 그래서 갖고 오고 이, 여기까지 이제 주어진 커브라고 보고 일단은 인터널라이즈데이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 파일 드려야 되니까 이거 이제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장 뭐 그래서 퍼 하면 많이 쓰는 튜토리얼 중에 하나죠. 지금 뭐 이상한 거안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이렇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아, 디바이디드 커브가 있죠? 요걸로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어, 커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제, 뭐, 10개로 나눌 거냐, 20개로 나눌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20개로 이렇게 나눠보죠. 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기서 지금 리턴 밸류가 뭐죠? 포인트가 당연히 나올 거고, t 값이 나와요. t 값은 탄젠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탄젠트 값이, 탄젠트 벡터가 뭐냐, 이 나오는 거고. 이 t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얘는 0이게, 처음엔 0이겠죠? 보시면. 보죠. 출력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0 데이터가 나오고, t 값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5에 위치하고 있고 14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리파라마트라이즈가 안 됐네요. 지금 그러면은 C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보면 리파라마트라이즈 있죠? 얘를 시켜주게 되면은 0에서 1까지 고정이 되죠. 그 안에서 열등분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메이 나온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리파라마트라이즈 쓸수 있고 여러분들 이거 다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막 설렁설렁 얘기한 것 같은데 과거 과거 튜토리얼을 다 했던 거예요. 저랑 같이 워크샵에서 그래서 지금 아... 커브에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과거 거를 전 비디오를 보고 오셔야 돼요. 그냥 막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은못 따라와서 그냥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다 해서 또 그만두는데 그러지 마세요. 과거 거를 보고 다시 올라와라. 자 그래서 커브가 있고 지금 열등분으로 나눌 거고 그럼 결국에는 포인트가 10개가 나왔는데 이 각각의 포인트가 지금 포인트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탄젠트 벡터도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T값도 준다는 거죠. T값은 여기 각각 포인트가 위치한 이 커브에 그래서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그 벡터에 가서 아벡터아니다 디스플레이에 가서 어 어디야 그 벡터에서 벡터 디스플레이를 해보죠.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 지금 리스트는 다 맞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넣어도 돼요. 포인트 집어넣어주고 벡터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탄젠트가 나오죠? 보이시죠? 탄젠트. 탄젠트부터.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커브의 이제 방향성도 쭉 나오네요. 이게 좀 너무 약하니까 그 벡터에 가서 제가 그, 아, 어... 앰플리투드를 시켜줄게요. 그래서 이 벡터를 넣어줘라. 근데 얼마큼이냐면 1 0배 뻥튀기 해줘. 스케일. 자, 10배, 두 배만 하죠. 두 배만. 보이시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탄젠트 값을 뽑아냈고 아, 이런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코딩으로 다할수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우린 여기서 뭐할 거냐면 음. 커브에 커브에 가서 그이그 그 프레임을 가져올 거예요, 프레임. 그 비커스 아, 아, 프레임을 갖고 올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 때문에 그래요. 그 음, 렉탱글에서 프레임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어떻게 프레임을 갖고 올까요? 아 일단 그냥 렉탱글을 바로 만들면 되겠다. 그 커브에서 어디 있어? 네, 프리미티브에서 렉탱글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 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보다도 이 커브 값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죠? 이게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보죠. 아, 이거는 솔루션이 아니고, 커브 프레임스라고 일단 요거를 갖고 와서, 아, 이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어날리시스 가보시면은, 커브 프레임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커브가 필요하고, t값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각각의 포인트가 위치한 t값을 알아. 그래서 t값을 넣어주게 되면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리파라메트라이즈 됐어. 얘는 지금 리파라메트라이즈가 안된걸 갖고 온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리파라메트라이즈 되나? 오케이, 된다. 여기서 그러면 하고, 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프레임에서 렉탱글을 파퓰레이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엑스트루드 하고, 얘를 캡으로 씌우고 요렇게 그리고 지벡터로음 여기 위에 뭐 사인, 코사인 요기 있다고 친다면 또 가져오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일단은 시리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10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10이 아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안되고 시리즈를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리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데이터 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되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음> 여러분도 이, 이해가 좀잘 안되시면은 코드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 그라스 서퍼 코드를.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이렇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헷갈린,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거의. 자,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질문 하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커브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균일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바이디드 커브가 있고, 디바이디드 뭐 랭스가 있어요. 랭스로 가보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개수로 디바이드 한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길이로 디바이드 하는거예요 그래서 0으로 내려가면 안돼요 예를 들면 0은 계속 무한루퍼가 도니까 일단은 얘를 제가 3.0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보죠 네, 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딧 들어간 다음에 세이프가드를 쳐줘야 돼요 아, 민값을 1 이상으로 줘요 네. 그래야지 이렇게 내려가도 컴퓨터가 안 깨지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T값 그러니까 숫자대로 나는 거고 얘는 이제 정확히 길이별로 나누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은 얘가 좀더 정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 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동일하게 얘네들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아 포인트 들어오고 아니지 커브 들어오고 그 다음에 t 밸류 들어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는 이제 그, 얼마야? 8.94의 디스턴스를 주, 그 커브에 따라서 준 애고, 얘는 이제 t 밸류에 맞춰가지고 그냥 숫자로 나눴는데, 커브의 차가 클수록 이 t 값이 왜곡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었죠? 커브를 나눌 때, 그 숫자로 나눌 수 있고, 디스턴스로 나눌 수 있고, 길이로 나눌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이그잼플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커브에서 리버스로 포인트를 추출하고, 이 포인트를 갖고 커브에 돼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플레인을 만들어가지고, 플레, 플레인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쉐입이든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박스도 그렇고, 스피어도 그렇고, 어떤 거든 다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모듈을 갖다가 패널라이징에서 원칠 때도 사실 플레인 투 플레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건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고, 어, 그런 게 있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플레인의 중요성. 네. 어떻게 보면 코디넷 시스템인 거죠. 자. C샵 가보죠. C샵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또 해보면은, 음,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커브가 필요하겠죠. 자, 여도 C 해가지고 커브 올려주고. C. 그 다음에 커브가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커브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해가지고 음, 일단은 C하고 닫히게 되면 은 프로파티가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랭스로 나눠볼까요? 아 디바이드 바이랭스 있네요. 자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0이라고 해볼게요. 10이라고 하고 a 는 해서 이제 빼보죠 오케이 눌러보면은 에러가 뜨네요 오케이 자 일단은 콘, 콘솔 로그, 즉 프린트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봅시다 아... 아고먼트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오케이 이건 지금 옵셔널이 아니고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r e q u 때문에십하고 여기서 t r 를 해주죠 true를 해 준다는 거는 지금 include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인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A에다가 뭐가 나오나요? 자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아 Tvalue가 나왔네요. Tvalue. 자 Tvalue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그 이게 이제 아, 우리 리패러메터라이즈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잘랐죠? t v 류로 자른 게 아니라 길이로 자른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센스는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로 받아오죠. 그래서 리스트 아, 더블로 해가지고 아, t 리스트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f o r e a c h 로 한번 또 루프를 돌아보죠. 제가 아까랑 똑같은 패션으로 할게요. 더블에서 T에서 i n t l i s 로 하고 그 다음에 스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c 다한 다음에 포인트 앳이 있을 거야. 오케이. 있죠. 여기서 t밸류를 넣어주면 은 각각의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포인트, 포인트 3D로 3 PTS 만들어가지고 new 해서 새롭게 리스트 하나 잡아주고 ups. 포인트 3D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리턴 밸류는 뭐야? 자 해주면은 지금 포인트 3D 나오죠? t밸류 넣어주고 포인트 3D로 받으면 되겠죠. 포인트 3D 메모리 여자인 메모리 할당해주고 베리어블 주고 그 다음에 PTS에다가 애드를 시켜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A는 PTS. 자 이렇게 치게 되면 에러가 뜨네요. 자 에러는 우리의 친구. 자 뭐가 문제냐. 오케이 지금 이이그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펑션 자체가 워낙에 그 리스트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레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레이도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은 예 그냥 따라 해보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게치면은 일단 리스트로 받아와서 얘를 그러니까 어레이로 받아와서 리스트랑 비슷한 건데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하게 다룰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뭐 퍼포먼스라든지 메모리 같은 거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렇 프레임을 찾아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찾는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아, 아,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이어서 이게 정신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커브 가지고 포인트 만들었어. 그랬잖아요. 어딨어? 포인트 만든 다음에 다시 커브. 아,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뭐 하고 싶었냐면은, 그걸 하고 싶었어. 언제나 등장하는 우리의 Attractor. 네? 포인트 하나 주고, 네. 피곤한 하루인데, 이렇게. 포인트 하나 주고, 얘도 internalize 시켜주고, 이 distance에 맞춰가지고, 음, 뻔한 operation이죠. 일단 이거 지워주고, 이 distance에 맞춰가지고, 자, 디스턴스. 자 여기 포인트랑 이 디스턴스에 맞춰가지고 어. 여기 포인트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파퓰레이트 될 포인트.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 z 값을 올려 준. 아이고. 죄송합니다. z 값을 올려주는 거죠. 어떻게 올리냐? 무브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우후. 올라가고 t u 류 넣어 주고 그러면 올라가죠. 이렇게 z 축으로. 어떻게 얼마큼 올라가야 되냐? 일단은 예. 일단 멀티피케이션을 해 주는 거죠. 어차피 스케일을 조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벡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걔한테 프레임을 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일단 여러분들 근데 개념은 잡았죠.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까부터 계속 반복된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은 그만큼 적게 올라가겠죠? 스케일을 주면 요렇게 그래서 이 포인트랑 가깝게 있으면 자, 가깝게 있으면 이렇게 살짝 올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네들을 일로 갖고 올게요. 일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신없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네. 예, 이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다시 아, 커브를 만들어 주는데 커브 인터폴레이션 커브 있었죠 우리 여기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만들어줘서 이 커브가 여기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루이 파라메 r 라이즈 시켜서 보내면 되죠? 요런 식으로. 음. 음, 오케이 이이이 이, 이 커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 여기. 어? 그리고 얘는 <웃음> 얘는 어디 있어? 어디 갔니 아, 네. 터플레이션했고 지금 티벡터가 들어왔고 이 것에서. 얘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딕티벡터를 여기다 넣어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토션이 그러니까 트위스트가 돼가지고 Z축으로 올리니까 그렇게 문제가 좀 발생하네요. 자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아 이거 이이 이, 이 어트랙터는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 쓰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높이를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는 코사인 사인 아니, 코사인으로 높이를 정했는데 어쨌든 이 어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 싶었던 거는 커브를 살짝 올려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은이방법으로는 안되는 이 방법보다 좀더 다른 방법으로 보죠 자 일단 저는 언두를 해 가지고 쭉 돌려주고 정리를 할게요 이, 여러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 자 일단 커브가 하나 있고 커브를 디컴포즈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일단은 디스턴스 를 잡았어요 그죠? 디스턴스 잡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아 이걸 여기다 그냥 넣어주죠 여기다 그냥 넣어주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게다 바닥에 붙어서 아까처럼 돌아왔어요 그죠 이건 아, 이거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 어떤 오퍼레이션을 주면 되냐면 아 어, 다시 그냥 무브를 또 시켜 주는 거죠 이 프레임 자체를 만들어진 것 자체를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디스턴스 그러니까 그이 오브젝트를 위로 올려주고 그쵸 그런데 얼마큼 올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아까 계산된 z 벡트 있죠?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똑같이. 똑같은 그 저게 됐죠? 자, 여기서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고. 자, 이제 좀 정신이 들었네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는 그 Z, 가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되는 높이는 코사인의 그 파동대로 가고 또 전체적으로 이 플레인 자체를 제가 위로 제가 옵셋 시켜 준거죠. 이런 식으로. 예뭐에 네. 맞춰서 이 어트랙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어트랙터에 맞춰가지고 아 지금 이건 지금 인터널 라이즈 된것 같은데 여기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맞춰서 요렇게 파라미터가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아까 하면서 살짝 생각했었는데 깜빡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시작코드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여기 디스턴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포인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는 타겟 벡터, tv로 줄게요. 아, tp로 줄게요. 타겟 포인트니까. tp 주고, 속성은 뭐냐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해서 OK 닫아주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야 이렇게 그 포인트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치팅을 좀 할게요. 아그 어, 전에 만들어놓은 거 지금 제가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서 빨리 하고 자야지. 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아, 렉탱글을 만드는 거, 요거죠. 렉탱글을 만드는 거, 요거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듈들을 가져와 가지고 수술하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다시 재사용하는 아,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PTS는 PTS니까 문제될 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렉탱글, 그럼 렉탱글 바로 한번 뽑아 보죠. 자, 그래서 오케이. 아주 간단하죠. 카피한 다음에 저는 바로 그냥 그 이제 오케이 누는 르 거죠. 자, 아 문제없이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플레인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플레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지금 포인트 앱 만들었고 이게 약간 좀 무의미해지는데 봅시다. 다시. C 해서, 아, perpendicular는 아니고, fr, 아, frame at, frame at 한번 해볼까요? frame at.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t 값을 주고, 이제 그러면 frame이 나오겠죠? Um, frame. 그래서 f, follow 하고, 동일하게 frame도 한번 만들어 보죠. 네. 프레임이란 게 사실 있나? 라이노주어미트에 아... 플레임에 볼까요? 어떤 건지 오케이 플레인이 나오죠 플레인이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지금 굳기 시작했습니다 자아자 아,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가로 열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t value 넣으라 그러죠. 그럼 일단 t를 넣었어요. 그냥 여기 지금 새로운 페라미터가 있어요. ou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신 y n 만 보면은, r e 이 이게 성공하면 불리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out 해가지고, my plane 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바깥에, 그, plane 해서, my plane 이라고, 아, 메모지를 어자인 시켜놓고 이제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들어오냐면 은 if 해가지고 얘가 마치 트와이 캐치 같은 건데 성공했다면 이렇게 해서 T-value에 프레임이 있어서 true가 됐다면 이 out에 얘를 담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이게 성공해서 이 성공해서 이스프 안으로 들어온다면 얘는 항상 뭔가 담겨져 있겠죠. 예, 뭔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우고 어, plane 해주고, 얘도 플레인 해주고, 얘도 플레인스로 해준 다음에, 아, 얘를 담아보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한번 내보내, 내보내보죠. 플레이, 눌러보니까 에러가 뜨네요. 옆으로 살짝 보내놓고, 66번, 보면, 오케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자, 됐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플레인이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는 더 유리한 거예요. 플레인 나왔으니까 거기다 바로 뭐 하면 되냐면 렉탱글 엎어버리면 되겠죠. 자, 렉탱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레트탱글 아까 만들었던 거 갖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플레인을 따라서 포룩으로 돌아라. 응? 그리고 얘는 플레인이 되겠죠. 그리고 아, P가 우린 플레인이 바로 만들 거기 때문에 PL로 받아오고 하면은 지금 문제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렉탱글을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이슬리 이렇게 로테이트되고 네, 좋습니다. 네, 좀만 더 화이팅을 하면 어, 이제 여기서 디스턴스를 재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제가 이 첫번째 루프를 돌때 지금 어이구 첫 번째 루프를 돌 때, 지금 플레인 만들었죠? 포인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가 디스턴스까지 만들게요. 첫 번째 루프에서. 그래서 더블해서 디스로 한 다음에, 그, 지금,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p에서, p. 하면 디스턴스2가 있겠죠? 해가지고 tb로 갖고 가면 되겠죠? tp, 타겟 포인트.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이 t 값에 맞춰서 포인트를 뽑아내고, 이 포인트랑 타겟 포인트랑 디스턴스를 재서 이 디스턴스도 같이 더 해버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인트, 플레인, 그 다음에 더블로 된 디스턴스는 자, 디스 디스 하고 이, 이 얘네들은 다 인덱스가 똑같아요. 첫번째 인덱스에 포인트가 첫번째 플레인이고 첫번째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애드해서 디스 해주면은 자, 에러 없이 돌아갔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바로 그냥 그 디스에 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인덱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for 루프에서 i는 0해서 하는 건데 여기선 제가 그냥 그냥 처방처방으로 그냥 급하게 패치하는 처방으로 인덱스에서 i를 넣게요. 그다음에는 0. 그다음에 인덱스 i를 넣어주고 그럼 이제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이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루프가 끝났을 때, i++ 해줘라. 예. 네. 이해되시죠? 그럼, 어쨌든,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잖아요. 0으로 가고, 매번 루프 돌 때마다 1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s 하나 더있어요 되죠. 오케 자, 그러면은, 어, 뭔가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아, 어, 이, 지금, 오케이. 이 벡터는 사실 필요 없죠. 벡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플레인 갖고 렉탱글 만든 거고, 벡터는 언제 필요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 서피스 만들었죠? 여기. 서피스를 만들고, 이걸 하, 루프 한 방에 다 끝내버리죠? 자, 서피스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어버리는데 좀 키울게요. 키 확대 지금 렉트 있죠? 이 렉트를 여기다 넣어주고 서피스를 만들고 이 서피스를 가지고 익스트루존도 있을 거예요. 한 번에 가버요한 번에 자... 한 번에 가버리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뷰랩 이라고 주고 비 랩은 비. 인데 사실은 아 하나 더 단계가 있네 그렇죠 s 아 p 랩 b 는 s 에서 to 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b 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익스트루전이 어디 갔냐 아익스트루전 여기 있구나 그렇죠 익스트루전에서 벡터에서 이 디스턴스는 이게 위로 올라가야겠죠 네. 그래서 벡터 얼마큼은 Z로 올라갈 건지를 여기서 계산을 하고 이 애를 여기다 그냥 디렉틀리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서피스 나오고 서피스에서 비랩으로 만들고 비랩에서 뚜껑 닫아주고 그렇죠 캡으로 캡을 씌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랩 한 다음에 이 뷰랩에서 자 뷰랩에서 a 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뷰랩을 넣어주면 오케이 자봅시다 에러가 떴어요 자 논. 그치 그래 뭐 이런 에러는 봐줄만 하죠 자 89번 어 그, 패란트시스 하나면 되죠 89번 아, 똑같은 거네요 아, add type error 오케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커브가 플레인 따라서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포인트는 뭐냐면 커브를 갖고 와서 이 커브를 그 아, 디컴포즈 해가지고 포인트로 나누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커브에 프로젝션 해가지고 거기서 플레인을 뽑아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 탄젠트 벡터가 있으니까 로테이션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 플레인이 로테이션 된 거에다가 거기다가 탱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꺾임에 따라서 플레인도 같이 돌고 그냥 특별히 디스턴스는 잡아 와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그냥 그 하이트로 넣었어요 이 요렇게 네 요렇게 되겠죠 이 요렇게 될것 같고 아네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게 또한 시간 넘었나 잘 모르겠는데 한 시간 이내로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더 다양하게 비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포인트로 커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실습해보시고 타이핑해보시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헷갈리다면 다 포개세요 지금 제가 뒤에 거는 조금 정신없이 써도 졸려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지금 이 앞부분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쪼개세요 명백하게 아 그래서 여기는 어, 뭐뭐뭐 예를 들면 뭐 어, 프로듀스 뭐 시리즈 그리고 뭐 여기는 뭐뭐 뭐 create point list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겠죠 이게 더 클린하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여러 번 두고두고 타이핑을 쳐보세요 예 네. 그러면은 어 사실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고 지금 이거 했던 코드는 그니까 익스트루전 만드는, 이 비랩을 만드는 코드는 사실 벡터만큼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 그냥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API가 이런 걸 한다 정도만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열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